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건너뛸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서로 축복하고 또 건면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웃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무는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웃음> 소리지르며. 구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부와 재물에 대한 태도란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소 5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신앙생활은요 결국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방식과 내 영이 사랑하는 방식 중에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 그리고 참된 행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할까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내 행위가 왜 참된 행위인지를 점검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이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데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백년의 시간만 한정되어 있고 이 삶이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도 말씀과 기도로서 날마다 무장하는 이유도 내육이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갈 곳이 본양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남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손해볼 수 있고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다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 야고보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은요 재물과 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에, 돈이라고 하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 뜨시죠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역시. 재물을 취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또 흘려보내는 이 영적인 원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세상의 방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 여러분 돈 없이 살수 있나요? 네,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그래도 뭐 자기가 땅을 파서 뭐를 심든 간에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돈이 없으면 물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력 아니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고 우리 안에 그 돈으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들이 자지우지되는 것들을 늘 경험합니다. 실질적으로요, 돈이 없으면요,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나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참 우린 슬픕니다. 그래도요, 돈이 막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달 정도 먹을 돈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어, 몸에 좀 생기가 도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진짜 잘 샀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아, 그때 왜 그걸, 왜 그렇게 소비를 안 했을까? 왜 그것을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까 하는 몇몇의 일들이 있습니다. 한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기종을 말할 수 없지만 SUV 은색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그게 옵션이 없는 깡통입니다. 그때 그 딜러가 권면하기를 SUV는 그래도 4륜이죠?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2,000불이면 옵션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 2,000불이 없어서 안 했어요. 안한 결과가 눈올 때마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힘듭니다. 어,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샀다라고 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동으로 분유를 타주는 기계였어요. 저는 신세계였습니다. 왜 진작에 이걸 안 샀을까 할 정도로 심지어 그걸 중고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최근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던 건 이제 자동 청소기입니다. 로, 자동 로봇 청소기인데 어, 어찌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볼 때마다 막 어,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축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돈이 있으면 잘살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관심을 갖고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네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를 잘 모르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 그대로 기준을 삼아 잘 사는 것을 셋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기 원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공격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빼앗기려고 하는 전략들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면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보여주는 것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총종하다, 듣고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 점점 보여주는 것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상 가운데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수많은 테크놀로지와 AI 시스템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대로만 따라 생활하다 보면 윤택하고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라 우리에게 유혹하고 가르칩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채트 GPT라는 이 소프트웨어예요 제가 오늘 야구부서 5장 말씀 설교문 써달라고 했더니 3초만에 2장짜리 설교문이 나옵니다 시작이 brother and sister 끝에 in Jesus' name Amen으로 끝나는 이 설교문이 3초만에 2장짜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봤어요. 혹시 이단적 사상이 있나? 문제 없습니다. 새벽 설교하기 딱 좋아요. 3초만 에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면 검색하고 나온 대로 의심 없이 믿게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아, 맞아.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지.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에 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검색만 하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잘못된 인형과 생각들을 정답으로 제시하여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흡수한 대로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다휩쓸려갈 것이고, 심지어 나는 잘 믿고 나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실질적으로 성경은요, 부와 재물과 돈에 대해서 그렇게 특, 어떤,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특별하게 이 부자에 대해서는 좋은 표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음 19장 말씀 볼게요. 19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9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희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의 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해요. 저이 말씀 어렵나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낙타가 천국, 하나의 나라 가는 것보다 아, 나, 지금. <웃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더 쉽대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즉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어려울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불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태문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만 좀 살펴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삶은 야 재물을 멀리해야 되는구나.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부동산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자급자적으로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맞죠? 아, 부자는 나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요. 믿음의 손조들은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요 다 부자입니다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아유 목사님 구역에만 그렇지 신약은 없어요 몇 명만 대교 보겠습니다 사게요 <웃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 사도행전 5장에 나바나봐 사도바나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에? 교회 다언금하고다 기쁨을 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신약에서도 또한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에 대한 정확한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과 재정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함을 받으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에 따라서 재정도 여시고 환경도 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필요합니다 돈 없이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성교도 다 돈이고요 교육도 다 돈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재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돈과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와 남용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구보도 요 분명하게 그런 이유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각 교회에서도 나름 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자들은 나쁘다라고 설교하고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에이! 여기는 아닌가 보다 다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 부는 불의한 의자, 악한 부자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떠다라요. 자,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을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찌른다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부와 재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부와 재물을 취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자 5장 1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4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으라. 자 무슨 말이냐면 4장 후반전의 말씀과 5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후반전에도 이런 내용입니다 돈 벌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 1년 동안 어디서 무역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라고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너희 지혜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선포합니다 경고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네 가지 형태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4장 후반전에 선포했던 이 말씀과 5장 1절부터 6절까지 선포하는 이 말씀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4장 후반전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대상이 교회와 세상을 향한 건면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두 가지 대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안 믿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장 1절부터 6장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왜 굳이 이걸 보지도 않을 것 같은 자들에 대한 경고가 왜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만 합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원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합니다. 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배다시고 부르니까 참 좋지? 걱정, 근심 없지? 성공한 것 같지? 그런데 장차 이말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해야 된다.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비참함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가난했습니다. 물론 부한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챙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일해서 그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들, 한 번도 돈의 여유를 누려보지 못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있는 자들을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한데요 장사를 하고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여 부자가 되거나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재산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오늘날과 참 동일하죠. 그래서 대부분 당시의 부자들은 땅 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딸의 경위면과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 뭐한 채, 뭐게집한채 이런 걸 부동산을 얘기하지만 당시 부동산은 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땅을 소유하는 이런 땅 부자들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소위 그래서 돈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을 사기 시작했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서 경작하여 그것을 소산물을 파는 형태로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적 부자들이 악한 부자들이 악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고 일꾼들을 착취하고 또한 방종과 사치를 행하며 의인들을 억압하는 형태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재물이라고 하는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재물은 곡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옷은요. 그 옷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어? 어떤 옷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서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판별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금과 은은 부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 이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물은 썩었고 그리고 옷은 존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가치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참으로 허망하고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더큰 문제는 이 허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져갈 것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기본적으로 싸우, 쌓이면 썩습니다. 이게 경제적 원리죠. 돈은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쌓으면 쌓을수록 모으는 게 아니라 썩습니다. 왜 썩을까요?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도 같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재물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도 같이 쌓이게 되고 그 재물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점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오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물을 쌓는 것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 결국 너의 마음이 재물과 함께 멸망하겠구나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복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이 재물이 혹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맡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지적하냐면 사절입니다 너희 밭에 추수한 품삯에 주지 아니한 사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위에 들렸다는 것이에요. A.D. 70년대에는 소위에게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쓸어 담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땅 부자들이 많았는데 이 땅들이 그냥 놀리면 안 되니까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품수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당시 월급제도가 아니라 하루 일당대로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이익을 내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줄 돈을 안 주면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안 주려고 마음 먹으면 수단과 방법으로 삶의 머리가 비상해진다는 것. 네, 그죠 어. 떼돈. 떼어낸 돈 받으려면 참 고생인데 돈을 안 갚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참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품삿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착취하고 일하기 전에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다 끝난 후에 줬는데 아, 오늘은 보니까 여기는 좀 엉망이네. 들 주고. 그러니까 자, 이 돈을 받아야지만 먹을 것을 사서 가족들에게 먹이는데 이걸 못하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울부짖음이 망군의 주에게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왕이 악한 부자들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들의 이기적인 삶과 사치와 방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치라는 단어는요. 소돔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디모전스 5장 6절이에요 그리고 태평천을 누리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을 사치라고 표현합니다 방종은요 흥청거리고 노는 것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기본적인 툴이 need야, want야입니다. 그죠? 진짜 필요한 거야, 네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의 소비의 패턴을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의 소비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가계부 어플 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게 네가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요즘 잘 보세요 연예인들이 가방 하나 들고 나옵니다 어머 야 저거 어디 브랜드야 학교에 갔는데 우리 자녀 남의 자녀가 봤더니 한 세트로 쫙 입었어요 어머 저거 어떤 브랜드야 뭐뭐뭐래 원하는 것이 필요한 거로 바뀌는 세상 이게 오늘날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미디어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연하게 저걸 구입하고 사야 돼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 예전에는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에, 에, 알려지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어디 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특별하게 돈 많은 사람들의 일상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야 재벌이나 우리나 똑같은 김치 먹네 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는 분도 계시지만 재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은 고민도 하지만 돈 쓰는데 스트레스가 없고 우리는 돈 쓰는데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삶의 기준을 저렇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저 정도 소비는 해야지만 잘 사는 것이라고 인지한 나머지 나의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치하는지 방종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바른 가치인지 바른 기준인지 알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재정과는 나중에도 좀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음.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는 것이 전 최고의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보이는 돈을 가지고 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사는 건 쉽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랑, 국률, 회복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워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보이는 걸 사는 건 조금만 애쓰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희생과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산다라면 깨어진 관계를 풀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소비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보이는 것을 향하여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재정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진정한 가치를 향하여 돈을 쓸수 있는 지혜를 갈망하시길 예수스토로추원드립니다 단순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이외에 소비하시길, 재정을 사용하시길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더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 하는 말이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에서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웃음> 여러분이 도살꾼입니다 소랑 양이랑 대지를 잡는 사람이에요 소랑 양을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 어,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크면 잡아먹어야 되겠지를 알아요 근데 막상 소랑 대지는 죽는 그날에서야 알지 그전에는 어우 오늘 특식이네 어우 맛있다 열심히 먹습니다 먹는 게 일이니까요 자기가 언제 잡힐지 몰라요 살육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치와 방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채 마음을 살찌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이 갈급하고 애통하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마음이 살찌우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순환이 안 됩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룩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쓰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혼만 사는 일에 재정이 흘러갔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전화 한통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예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음, 이 성도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비즈니스가 계속 막히고 그래서 코비드 때 시작해서 이제 재정을 이제 비즈를 접어야 되나 하면 빚이 계속 쌓여 가니까. 그래서 거의 포기 직전이었어요. 포기 직전. 근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10만 불이 들어왔어요. 맨땅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대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주시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음. 세상의 부한 것과 가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여심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가, 우리들 점검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또 지적합니다.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가난했어요. 가니까 힘이 없잖아요. 부안자들은 자신의 재정과 권력을 이용하여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아니, 의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대응조차 못하는 이 상황을 꼬집은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망하기 직전까지 혹은 망하기까지도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재물에 대해서 부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자세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좋은 관계와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면 두 번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게 회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의 돈의 개념들은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왜 깨트릴까요?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어떻게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냐는 거예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냐는 거예요. 방종하고 사치이고 자기의 홍공함과 자신의 외로움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다 버리고 죽이고 더 강탈하고 형제끼리 치고 받고 싸움하는 게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돈의 개념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시는 가장 기본적인 촉도는 믿음으로 건강한 재정관을 세우고 부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재정관, 믿음의 재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를 만들고 바른 관계는 바른 인격과 바른 성품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면이 바뀌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좀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썩어져 갈 것을 위해 쌓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방식이 바로 7절과 8절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의 비유를 둡니다 파동하는 농부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심지 않는데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도둑입니다 그게 기복이에요 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애쓰고 대가를 지불하여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세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사는 가능한 방식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요. 억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저 원수 내가 인내해서 더잘 됐어.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라요.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이신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인내다가 막판에 원망해서 엎어지는 승 분이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투자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또불과하고 생각하세요. 그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까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그 자녀들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저이 말씀이 오늘 2023년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입빛신다는 거예요 야구보는요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합니다 특별하게 욕을 언급하죠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종기와 악창이 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것이 욕기서입니다. 네, 욕기서 4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두 배로 회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네, 여러분 욕기서를 보면요. 욕의 인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욕기서 전체가요 자세히 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십니다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장까지 꽉꽉 차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때문에 주눅뚤지 마세요 하나님 돌파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라고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광양을 통과해야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가 하지 마세요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잘...